안녕하세요. 오늘요, 이거 가지 장아찌를 해, 할 거예요. 일곱 개네. 이게 다 따듬어가 시쳤어요. 팔팔 끓은 물에다가 소금 좀 넣고, 여기 뜨거운 물에다가 대, 통으로 데쳐야 돼. 가지에서요, 공기가 빠진 이라고 버금에 뽀각뽀각 나와요. 끝리에서 이렇게 뒤집어 줘가면서 데쳐야 돼. 한 3분 정도. 이, 데치면 될것 같아요. 이, 예, 한 3분 데쳤어요. 너무, 또, 계속 데치면, 물렁물이지만 안 되니까, 이 선에서 건져가지고. 이렇게 돌리려니까. 이렇게? 아니. <웃음> 어떻게 돌려? 응? 나 돌릴지 몰라. 소금을 좀, 음, 내 입맛에 좀 짭짤하다 할 정도로 타면 돼요. 이, 소, 이, 그, 가지가 잠길 정도로 물을 잡아가지고, 소주, 골바지 끼지 말라고 예. 너무 짜면은 또 나중에 무칠 때 너무 짜니까 적당인데 히 입맛이 약간 짭조름할 정도로 하면 돼. 네, 예, 뭐 요거 이렇게 하면 끝, 끝인 거예요? 그럼 끝이야. 이렇게서 해 그냥 먹는다고? 응? 어? 이렇게서 그냥 아니, 먹는다고? 아니 또 저거 방법이 또 먹는 식이 있지. 꼭 누질러놔야 돼 이렇게. 물에서 안 뜨게. 실온이다요한 3, 4일 정도 놔뒀다 익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 20일쯤 되면 은 꺼내서 이렇게 묻혀서 드세요 이게 요 먼저 내가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쪼글쪼글해졌어 세개 음. 정도 묻힐까? 전벌도 여섯 개 담았네 이거는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썰도게 익었지 이렇게 썰어서, 이렇게 썰어도 되고, 이렇게 좀, 좀 통통하게 썰어야 돼.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, 이렇게 썰어도 되고. 이게 더 이쁘다, 근데. 음. <웃음> 아유, 그렇게 썰어야 되겠다. 이거 한 20일 된 거예요, 담으는지. 20일 정도 되면은 먹어도 되겠더라고. 꼭 짜야, 짜줘야 돼. 물 나오니까요. 스펀지야, 스펀지. 꼭 짜면 얼마 안 되네? 장갑을 또 끼고 마늘 조금 넣어주면너 많나? 마늘 좀 넣어주고 여긴요 쪽파를 내가 썰어놨어요 쪽파 안 넣고 대파 이렇게 다져서 넣어도 돼요 쪽파 이거는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다져서 깨는 또 이렇게 바사가지고 이런 데는 바삭 넣는 게 좋아 그래야 먹을 때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참기름 설탕 넣어도 되는데 내가 엿 넣는 거예요 고춧가루 이정도만 넣고 무쳐 보겠습니다 ,잉. 이게 가지가 싱거우면은 고추장 넣고 좀 무쳐도 돼요 음, 간이 딱 맞았어 다 됐어요 밑반찬으로 이렇게 해서 여름에 해서 드시면 반찬 없어 얼른 끓여서 먹고 이렇게 가지 장아찌를 해서 무쳤어요 여름에 이렇게 밑반찬을 해서 드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바이바이